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공사 내역서 4대 보험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면 공사 내역서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항목이 기재되어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이번 하도급 계약 권은 간접비에 공과 잡비 항목만 산출이 되었습니다 일용직이 발생하는데 고용 신고할 때 원도급사에 하수급인 명세 신고 요청해야 하나요? 공사 내역서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두 번째 질문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한 공사 내역서에 금액 산출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장 적용 신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조금 넘게 공사가 진행되어 굳이 내역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출을 안했습니다. 사업장 적용 신고 안해도 상관없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공사 내역서에 4대 보험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하수급인 명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일용근로자가 발생했다면 하수급인 명세 신고를 원청에다가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에서 하수구인 명세 신고를 해주지 않아 관리 번호를 받지 못한다면 해당 사업장 본사 관리 번호로 일용근로자 신고를 해줄수 밖에는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사 내역서에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가 산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 적용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사 내역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사내역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래서 사업장 적용신고가 불가능하다면 현장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가입 대상자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입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사 본사 관리 번호로 신고를 해 주셔야 하고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가입 대상자가 없다고 하신다면 굳이 사업장 적용신고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내역서 4대 보험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